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주기적 오토바이 운전은 고지의무 위반 및해지됨을 설명의무 위반 시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7나 2035357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주의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 망인은 2013년 11월 1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치킨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타고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도 위 치킨 가게의 배달 업무에 사용되던 오토바이 중 하나였던 사실, 계약증 알리음무 사항 중 현재 운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한 사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망인의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인 피고 측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자인 피고 측에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로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방이는이 사건 각본기약 체결 당시 학생으로서 치킨가게 배달 업무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삼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직업별 위험 등급 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학생, 고등학생, 휴학생, 학원생, 재수생, 고시준비생은 모두 동일한 위험급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피고측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여부 등 보험자인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인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과되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의 원고가 이를 충분히 납득 이해하고 이사건각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잦은 오토바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사건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설계사는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오토바이 운전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증언하고 있는 점. 설계사의 위와 같은 증언은 망인이 주기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제2보험계약이 첨부된 계약자 알림물 사항 중 답변 부분은 설계사가 미리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 이를 출력해왔고 원고는 위와 같은 출력된 것을 토대로 자필 기재가 요구되는 부분에 서명 등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 전알리의 사항이나 상품설명서 수령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에는 이 사건 특별약관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사실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에게 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 및 면책 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그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사가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명시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각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억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